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ESTJ의 인간관계, 궁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ESTJ와 다른 여섯 유형과의 관계를 말씀드렸고요. 남은 유형이 INTP, ISFP, 그리고 INFP였죠. 세 유형 모두 기본적으로 ESTJ하고는 잘 만든다고 할 수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INTP와 ISFP는 ESTJ와 딱한 글자씩만 같고요. INFP는 한 글자도 같은 게 없어요. 그렇죠. 아주 이질적인 유형들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들이지만 오히려 그래서 좋을 때도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인간관계 정답이란 없는 거니까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INTP와의 관계부터 볼게요. 말씀드렸지만 냉정하게 볼때이두 유형은 그리 잘 맞는 관계는 아닙니다. 일단 첫인상이 별로죠. ESTJ 눈에 INTP는 너무 외골수로 보입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않고 혼자서 뭘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렇게 부지런한 것 같지도 않고 하여튼 별로 마음에 안 들죠. INTP 쪽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e t j 가 인팁을 아는 것보다도 인팁이 e t j 를 아는 게더 쉽죠. 원래 내향형보다 외향형이 더 쉽다고 했어요. 자기를 드러내니까. 자 그럼 INTP 눈에는 e s t ESTJ가 어떻게 보일까요? 너무 피상적인 사람처럼 보일 가능성이 커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인 사람이라고나 할까요? 현실적인 목표를 잡고 그걸 도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고 ESTJ가 하는 말과 행동은 다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잡담도 별로 안 하죠. 시간 아까워서. 그래서 대체로 INTP는 e s t j 한테별 흥미를 느끼지 않는 편입니다. 제가 이전에 INTP 이야기할 때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이 사람들 중에 괴짜나 토크가 많은 이유가 일상적이거나 상식적인 것에 대해서는 지루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INTP가 아, ESTJ한테 느끼는 감정은 싫다 뭐 이런게 아니라 노잼 느낌에 더 가깝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느낌은 가까운 관계가 아닐 때 그러는 거고요. 만약 가까운 관계, 예컨대 부모자식 관계거나 상사부하 관계라면 피곤한 느낌으로 변합니다. 왜냐면 에티제가 INTP에게 잔소리를 하거든요. 물론 ESTJ 입장에서는 좋은 의도로 그러는 거겠죠. 잘 되라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e t j 라고 생판 처음 보는 사람한테 잔소리하겠어요? 자기랑 가깝거나 자기한테 중요한 사람인데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일종의 책임감 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e t j 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가까운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지어 죄책감까지 느낄 수도 있습니다. ETJ 본인이 무책임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손이가 INTP 입장에서는 피곤한 겁니다 왜냐하면 INTP가 ESTJ가 하는 말을 몰라서 안 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알지만 귀찮아서 그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INTP 입장에서는 별로 새로운 얘기도 아닌데 이건 이래야 한다 저건 저래서 안 된다 이런 얘기 듣는 게 피곤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INTP는 웬만해선 자기 생각을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말이 안 통한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냥 피해버리거나 대충 물러나는 방식으로 대처하곤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ESTJ도 잔소리하는 걸 적당히 포기하게 되는 거죠. 정리하자면 INTP는 ESTJ를 처음부터 말이 안 통하는 꼰대 비슷하게 보는 거고요. ESTJ는 어쨌든 자기 역할을 하려고 했지만 책임감 때문에 하지만 달라지는 게 거의 없는 걸 보면서 결국 그래 할수 없지 뭐니 네 인생 니가 살아야지 나도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다인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ESTJ, INTP 관계는 여기까지라고 봅니다. 그렇게 겉돌면서 지낸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서로를 무시하기가 쉬운 관계입니다. 둘다 나름 잘난 사람들이에요. ESTJ는 현실적으로 유능한 사람들이 많고 INTP는 지적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상대를 무시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물게 이걸 넘어서서 서로에게 큰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일단 서로에 대해서 확실히 인정하는 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상대가 자기보다 뛰어난 점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의외로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실제로 서로에게 없는 걸 갖고 있거든요. ESTJ는 INTP의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실행력을 갖고 있고요. INTP는 ESTJ가 잘 몰랐던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볼수 있는 시야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둘은 객관적 논리적 사고방식을 공유하고 있어요. 둘다 직선적으로 말해도 별로 상처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일단 서로 솔직해지면 생각보다 잘 통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엔 ESTJ ISFP의 관계입니다 ESTJ는 의사소통 방식 자체가 비즈니스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결론부터 말한다는 겁니다 말할 때도 그렇고 들을 때도 그래요 육하원칙에 맞춰서 요점만 정확하게 전달하는 식입니다 e t 지한테 빙빙 돌려 말하면 바로 짜증을 낼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런 말이 바로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ESTJ가 왜 그러냐면요. 바빠서 그래요. 바쁘면 그렇게 되죠. 그런데 ISFP는 별로 안 바빠요. 그렇죠. 16가지 유형 중에 가장 분주한 사람이 ESTJ라면 가장 느긋한 사람이 ISFP라는 겁니다. 그래서 ISFP의 의사소통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ESTJ는 네가 하려는 말을 빨리 해 였잖아요. ISFP는 하든지 말든지 입니다. 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답답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태도 때문에 ISFP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IFP를 s 의문의 인싸 라고 하는 데다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심지어 에티제도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직장에서라면 어렵겠죠 하지만 사적인 관계라면 에티제도 이프피에게 답답함 보다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잔소리도 좀 하다 말죠 이프피는 그냥 네 말이 다 맞다는 식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보통은 에티제가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고 이프피는 순둥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얼핏 일방적인 관계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확실히 처음엔 그런 면이 있지만 관계가 지속되면 이 불균형이 조정되는 순간이 옵니다. 서로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걸 알게 되거든요. ISFP는 확실히 순한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 순한 사람들이 어떤 게 있냐면요. 참다 참다 폭발하는 게 있어요. 순한 사람이 화내면 더 무섭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ISFP와 가깝게 오래 지낸 사람은 그걸 알게 됩니다. 한번 빡치면 장난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역으로 ESTJ의 이면에도 겉보기와는 다른 게 있어요. 이 사람 엄청 센키잖아요 그냥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일하는 기계 같은 사람이고 차갑고 냉정하고 그런 이미지죠. 한마디로 인간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 모습이 ESTJ의 전부일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보죠. 왜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일을 하는지. 물론 SJ그룹이라 책임감이 강해서 그런 거겠죠. 하지만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는 거예요. 도대체 ESTJ는 왜 그렇게까지 일을 열심히 하는 걸까요? ESTJ라는 사람은 공적으로만 보면 좀 무서운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단호하고 거침없고 경쟁심이나 승부욕이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개인으로서의 ESTJ를 보면 의외로 정말 단순하고 솔직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예 근데 ETJ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전략을 짜고 밀당을 하고 그렇게 할까요? 물론 그런 걸 즐기는 연애 고수 에티제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보여주는 에티제들이 훨씬 많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계산된 스킬 보다는 다소 투박하게 진심을 고백하고 상대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만약 본인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아마도 etj는 포기하고 다음 기회를 기약하며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estj는 인간관계 특히 사적인 인간관계에 의외로 서툰 면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그리고 상대의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런 거에 그렇게 익숙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etj에게 익숙한 게 뭘까요 일입니다 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짜고 실행을 하고 결과를 반성한 후 다시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과정을 이겨낼 때마다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끼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건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티제는 일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왜? 이건 눈에 딱 보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거든요. 자신이 있거든요. 힘들지만 보람도 있거든요. 나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게 바로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에티제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인간관계 마스터처럼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대부분이 공적인 다시 말해서 일을 통해서 만나는 관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일을 걷어고 인간 그 자체로 ESTJ를 보면 그냥 단순하고 솔직한 잘 꾸밀 줄 모르는 순수한 사람이 남는 거죠. ISFP와 비슷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극과 극이 그래서 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ESTJ, INFP의 관계입니다 아까 극과 극이 통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관계야말로 진짜 통하는 관계겠네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ETJ와 INFP가 서로를 진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ISFP와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어쨌든 같은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INFP는 ISFP하고도 또 다른 사람이죠 ESTJ 입장에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건지 왜 저렇게 말을 하는 건지 그걸 따지기 시작하면 관계가 시작될 수도 없고요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관계에서 그렇게 한다면 곧바로 위기가 온다고 봅니다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느낌대로 가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상대를 내 생각대로 바꾸려고 하는 순간 관계가 바로 끝날 수 있습니다 INFP 입장에서는 ESTJ를 이해한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인간 심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에티제에게 자신을 이해시킨다는 건 전부 다 아예 불가능하다고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인프피는 이미 알고 있죠. 말이 통하는 상대가 아니라는 걸. 에티제가 자기와는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란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알수 없는 건 그렇게 서로를 이해할 수도 없으면서도 이상하게 끌리는 느낌이 들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정반대 유형끼리는 친해지기 어려운데 이성관계에서만큼은 끌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죠.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기억해야 할게 뭐냐면요. 내가 처음 끌렸던 그 사람의 모습이 진짜 그 사람과는 좀 다를 수 있죠. 그두 가지를 분명히 구분하는 게 좋다는 거죠.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나중에 상대를 힘들게 하거나 자기 자신이 힘들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나중 기회에 좀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INTP 인팁 유형의 궁합 이야기로 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